안녕하십니까 5월 26일자 해외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장중 혼조세를 보이다 장호반 반등에 성공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반등세에 불을 붙인 것은 연준의 5월 FOMC 의사록이었는데요. 이전 의사록에서 발표했던 금리에 대한 스탠스가 이번 의사록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면서 시장은 안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낙폭이 컸던 일부 기술주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네요. 한동안 약세를 나타냈던 소매관련 기업들도 오랜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원유 재고는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감소를 이어가고 있네요. 1분기 어닝 시즌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들의 실적 결과를 놓고 설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침체 이슈가 함께 부각되면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형국이네요. 현재 이런 우려들로 인해 증시는 하락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장 분석은 더 신중해야겠고요. 나스닥 선물을 거래하신 분들은 좀더 시장에 순응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완연한 증시 반등은 아직 시기상조로 보이네요.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객님께서는 HTS 화면번호 4 0 1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매수 73%, 매도 27%로 매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원유는 매수 58%, 매도 42%로 역시 매수 우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12%, 매도 88%로 매도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동안 장은 시기상조라는 말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연준의 금리 스탠스에 시장의 이목이 많이 쏠려 있습니다.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1,700포인트와 12,07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원유도 107달러와 114달러 사이에서 박스 흐름이 유효하네요. 금은 1,820달러에서 1,870달러 사이에 박스권 흐름 전개가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시장을 관망하시되 되도록 하방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장을 보셔야겠습니다. 참고로 유진 고갠들께서는 HTS 트레이딩 커뮤니티 화면을 통해 주요 종목에 대한 실시간 매수 매도 포지션 동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계좌 개설을 먼저 하셔야겠죠? 그리고 영상 하단의 설명란에 24시간 실시간 텔레그램 뉴스 채널도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 방송은 투자 참고용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지금까지 해외 선물 원기충전 유진투 선물 김억수였습니다. I hope you i n today. Goodbye.